울진군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공모에 선정된 기성면 시니어 한계 극복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개인 맞춤형 북박이장을 설치하였습니다. 이 프로젝트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로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8억 7천만원의 예산과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받아 지역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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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사회보장특별구역지원사업을 계기로 기성면 지역에 낙후된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수요를 자체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있는 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All